아, 마루님, 오늘 저랑 같이 랭커 하시죠. 어때요? 오늘 저랑 같이 랭커 합시다. 오케이, 어때요? 어때요? 우리, 우리 오늘 랭커 하는 거야. 우리 오늘 랭커 하는 날. 오케이, 오케이, 저 믿죠? 기다려봐. 내가, 제가 랭커까지 끼워드림. 제가 랭커까지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랭커먹는 날이다 데스노트 없이 한번 랭커 먹어봅시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데스노트 없으면 랭커 못먹는다고 하는데 데스노트 없이 먹어도 랭커가 돼야 이제 능력 아니겠습니까? 갑시다 아 근데 인피니티 모드 자체를 처음 해봐서 근데 레벨이 51이야 나 17인데 너무 차이나는 거아니야 이거? 자 <웃음> 저... 와라 와라 어차피 5개 공격이 그거예요 아 뭐야 마주님 데스노트 있다고? 마주님 데스노트 있어요? 있어요 얘가 데스노트인가? 얘 어디서 많이 받는.. 어.. 얘 얘.. 내가, 나도 이던애 아닌가? 잠깐만.. 워낙 파란논 애들이 많아가지고.. 음.. 얘 데스로스 아니지? 얘, 얘 뭐지? 얘내전에 있던 애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애들 슬슬 체력이 높아요 애들 체력이 900이 넘어가네? 와.. 근데 혹시 그럴 줄모 그럴 줄 알고 여기 사람이 뛰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음.. 그럴줄알고 내가 또사림이 뛰어났지 와..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점점 잠깐만 이거 점점 이거 위험한데 어어? 오케이 40라운드 클리어 40라운드까지 대신 분들 40라운드 이상이었습니다. 예측 완료하셨습니다. 아 자, 예측 갑니다. 자, 45라운드. 간다. 죽는다. 자, 예측 시작. 45라운드. 사실 이렇게 보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 이거 와, 점점 애들이 안 보여, 애들시 스킬 쓰는 게 자... 45라운드 된다, 안 된다, 갑시다 아, 얘도 풀강 됐네? 오케이 가자, 가자 자, 과연 몇 라운드까지 갈수 있을지 가자. 보자, 아, 점점 여기 뚫고 지나간다. 아, 점점 여기 뚫는다. 잠깐만, 위험한데 슬슬... 애들 체력 몇이야? 이거 대체... 7만... 야, 7만이 말이 되냐? 체력이 7만이라고? 잠깐만 이거, 이거 될까? 잠깐만 나 이거 안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잠깐만 좀 위험하다 오호... 일단 마주님께서 좀 뒤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긴 한데요 사실 뒤에서 도움 주는게 아니고 뒤에서 다 하고 계신 거긴 한데 오호... 최대한 앞에서 저도 피 많이 깎아 봅시다 한번. 여기 45못 가냐? 잠깐만 못 가는 거 아니야? 야너 강화 아야 강화도 못잡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한명이랑 빠져나가버리면 큰일인데 이게 이게 이게 이게 큰일이다 진짜 한 명이 빠져나가 보니까 뒤쪽에서 다 뚫린다 이거봐 야 근데 나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 이제 슬슬 일단 일단 일단 일단 나 일단 나 일단 지금 놀수 있는 캐릭터들 다 나와 그냥 어떻게든 45? 45? 깨냐? 아... 길냐? 아 뭐야! 뺏겼어! 나 대장 왜이래! 1400? 뭐.. 1400만.. 뭐야! 이거 45! 잠깐만! 사실 깨나요, 깨나요 46으로 바뀌나요? 오케이, 네... 48라운드 갑니다. 점점 애들이 뭐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98. 오 그래도 뒤에서 정말 잘해주고 계시고요 사실 뒤에서 다 하고 계시죠? 난 하는거 없어 야 딜량을 봐 이게 뭐야 <웃음> 2700마리랑 4 8 0만이야 이게 뭐야 대노 두개 남았어요? 오케이 아이고 아 이게 대노 데스로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자, 48 클리어 합니까? 자... 여기까지는 잡겠네. 음. 대노 왔으면 42에서 죽었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리 받았다 좋아 좋아 이것이 버스다 진짜 대노가필요 오케이 48자 간다 성공 완료 자 50갑니다 최대한 막아봐 최대한 막아봐 최대한 막아봐 안돼!!! 아 아깝다 자 우리 마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0라운드 못갔습니다 우리 같이 참가해주신 마주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버스를 좀 탔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이거 랭커가 어렵네 이게 초반에는 솔직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반에는 아뭐 이정도면은 뭐 이정도면은 뭐, 뭐, 뭐 쉽게 깨겠다 이랬는데 요야 <웃음> 야, 데스노트랑 나 애들 준비해야겠네 와... Wow.